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년전 MBC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개구우먼 박나래 씨가 타이어 문제로 카센터를 찾았다가 주행거리가 7,000km일 때 엔진오일을 처음 교환하고 5만km를 탈 때까지 한 번도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소모품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관리 주기를 놓치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자동차에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정말 많은 부품 또는 소모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자동차의 각종 불순물을 걸러주는 다양한 역할의 필터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쉽지가 않은데요. 이미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높은 평점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수많은 필터 브랜드 중 전세계 판매 1위를 할 만큼 역사와 품질을 인정받은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마넨 휴멜사의 만 필터인데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필터가 있지만 오늘은 사용 후기로도 증명된 이 에어컨 필터와 오일 필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만 필터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산 수입 차량 각한 분씩 두 분께 엔진오일 교환권과 만필터의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를 20분께 그리고 카카오 핸드타월을 30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나눔 이벤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비 운전을 하다 보면 매연 냄새가 들어오는 바람에 급하게 공조기 순환을 매기로 바꾼 적이 있을 거야 시중에 판매하는 고정능 에어필터 대부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만을 잘 거르는 제품들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가스 형태는 필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런 배기가스와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에어컨 필터는 없는 걸까?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는 만필터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소개하려는 거야 수입차를 타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독일 필트레이션 전문기업인 만엔 회의 애프터 마켓 브랜드인 만필터야. 만필터는 전 세계 완성차 및 농업 건설 장비, 선박, 철도, 산업 차량 등 30만 차종에 적용되는 필터를 공급하는 독보적인 전문 필터 브랜드이고, 벤츠, BMW, 볼보, 포르쉐,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 명성 있는 자동차 브랜드의 순정 필터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전문 업체야. 이게 바로 만필터 에어컨 필터야. 만필터는 3층의 여과 구조로 개발이 되었고, 그런 것처럼 먼지 제거층, 프리미엄 활성탄층, 그리고 항 알레르기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장 먼저 먼지 제거층 시의 고성능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가 도로의 먼지, 꽃가루 및 하이어 먼지 같은 거친 입자를 100%, PM2.5 미세 입자를 거의 95% 차단하고 다음 프리미엄 활성탄층에서 이산화황 및 질소 화합물을 포함한 불쾌한 냄새와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항알레르기층에 자연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미세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도록 돼 있어 만필터 FP 필터는 이 항알레르기 코팅 때문에 노란색을 띠고 있는 걸볼 수가 있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중에 고성능 필터라는 것이 대부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질소산화물 그리고 오전 등은 필터링이 잘 되지 를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만필터에는 코코넛 수술 사용한 활성탄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 활성탄이 1급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그리고 오전까지 흡착해서 필터링을 해주게 되는 거야 또한 1년 또는 15,000km 주행 후에 교체를 해도 될 정도로 수명이 길다는 장점과 필터 구매 시 차종에 맞춘 필터 교체 매뉴얼이 함께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이건 만필터 오일 필터인데 자동 동차에 사용된 제품 그대로 애프터마켓용으로 개발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만필터 오일 필터에는 안티드레인 밸브가 있어서 오일 역류를 방지하고 바이패스 밸브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엔진에 안정적으로 오일을 공급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차량에 맞게 최적으로 설계된 여가지를 사용하니까 필터링 성능도 좋은 제품이지. 만필터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가품 역시 많은데 요즘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위조품을 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럴 때 팁을 한 가지 알려 줄게 검증된 브랜드의 정품 파츠만을 취급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 있는데 바로 파트존이 그 기업이고 웹사이트 및 앱을 이용해 차량 번호만 입력해 등록해 놓으면 각각의 패키지마다 내 차에 맞는 제품들의 교체 주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부품만 구매 또는 부품 구매와 정비 예약을 통해 내가 있는 거 주변에 정비소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좀더 저렴하게 부품을 구입하고 합리적인 공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약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수요가 많고 주기적으로 교체 하는 연료필터, 오일필터 같은 부품들은 정교하게 위조되어 순정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화재, 오일 루유, 엔진 고장 등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전문 브랜드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결국 차를 아끼고 비용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